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유한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떤 곳에 어떤 집이 좋은 집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집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요즘 좋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아파트값과 전세값의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서 지내다 보니 부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어서 과연 앞으로는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을지 즉 어떤 곳에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6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좋은 집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은 집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활과 살기에 편한 집 입지가 좋은 집 교통과 편의시설이 좋은 집 학군과 자녀교육에 좋은 집 주변과 자연환경이 좋은 집 취미생활을 하기에 좋은 집, 가족들의 화목에 좋은 집등 각자의 생각에 따라 좋은 집에 대한 기준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나라의 특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집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더욱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집은 고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과연 집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집이란 사랑하는 가족들이 화목과 단란을 가꾸는 곳 가족들의 행복이 있는 곳으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내 집뿐이리로 시작하는 홈 스위트 홈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집이란 가장 편안한 공간, 나만의 공간으로 보금자리, 소중한 공간으로 기획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안식처인 것이죠. 특히 집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어린 시절의 꿈과 낭만 그리고 소중한 꿈을 가꾸고 간직하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의 대부분은 고향의 집과 마당 한켠에 피어나던 봉송화와 채송화 그리고 고향집으로 드러들던 골목길과 마을들로 그러니까 집이란 단지 방과 부엌이 있는 실내 공간만이 아니라 집을 둘러싼 환경 모두가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키즈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파트에서 학창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고 아파트에서 결혼해서 또그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그 아이들은 계속 이 아파트 저 아파트로 이사를 수도 없이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아파트 키즈들에게 고향과 같은 집이 있을까요? 집이란 그야말로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나이가 들어도 잊지 못하는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그러기에 사람은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고 수구지심이라 해서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의 언덕으로 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집은 우리 모두에게 고향과 같이 소중한 추억이 잠든 안식의 장소이며 편안히 쉴수 있는 휴식의 장소이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충전의 장소인데도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왜 남이 지어놓은 집에 살까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어느 외국인의 지적한 바와 같이 아파트 공화국으로 요즘 사람들은 나의 집을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에 맞게 지어 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남이 지어놓은 집, 바로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들 하지요 물론 세상이 급변하고 사회구조가 바뀌어 생활환경이 달라져서 모두가 기성품, 옷도 구두도 모두 맞춤 시대가 아니라 개성품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고향인 집만큼은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그런 집을 지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옷이나 구두값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들여 마련하는 집을 직접 입어보거나 신어보지도 않은 채 더욱이 그런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단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멋대로 지어놓은 집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가족들의 특성 특히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고려해두지도 않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집을 획일적으로 지어놓은 그런 집을 말입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프리미엄이니 폭등한 값까지 얹어주며 그런 집을 못사서 안달을 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네번째로 현대판 냉모삼천지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물론 아파트라는 집이 살기는 편하지요. 아무리 제가 단독주택을 좋아하고 그런 집을 설계하는 건축 전문가라지만 아파트가 편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 사람이 살기만 편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직장과 가정생활에 얽매인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특히 우리들의 금쪽같은 어린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꿈과 추억, 그리고 낭만이 얼마나 중하고 또 그게 그들의 장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옛날 맹모, 맹자 어머니께서 삼천지교까지 했을 일이며 또 압니까? 꼭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맹자급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인이나 음악가 등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는데 과연 콘크리트 스프로 둘러싸인 아파트라는 집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예술가나 건축가 또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대체로 경치가 좋은 지방 출신들이지 어디 삭막한 사막이나 대도시 등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학군이 좋다는 아파트로만 또는 강남으로만 몰려들 일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 현대판 삼천지교를 하여 내 집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다음 다섯번째로는 내 집을 지어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대부분의 부모들은 능력이 출중합니다. 학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맹자 어머니를 비롯한 그 옛날의 부모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롭게까지 하지요 또한 경제적인 능력도 탁월한데 요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 옛날처럼 끼니를 걱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고 특히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아파트나 아파트 전세 등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값 아니 아파트 전세값이 얼마나 폭등해서 비싸고도 비싼 값입니까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원이 넘는다던데 그런 엄청난 돈이면 웬만한 지역의 환경도 좋고 경치 좋은 곳에 그야말로 그림 같은 내 집을 지을 곳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다고 뭐 서울이나 도시를 떠나서 뭐라면 시골이나 전원주택을 지어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럴 만한 곳이 많고 특히 요즘 웬만한 도시 근처 곳곳에 그러니까 판교를 비롯한 광교, 김포, 위례, 미사 등 신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곳은 모든 조건,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교육환경, 특히 산과 천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체계적인 도시계획은 웬만한 기존 도시보다 훨씬 뛰어날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그림 같은 내집을 지어 살아보십시오. 물론 이런 지역에도 아파트라는 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지역에 웬만한 아파트값, 아니 전세값이 정도이면 이런 신도시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충분히 지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음.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겨우 방 3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이 전부이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그런 아파트 단지에도 정원도 있고 조경이나 꽃밭 그리고 주차장 등 공동시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공동 소유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집인 단독주택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겨우 방 3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극히 필수적인 기능만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이 전부에다 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집은 그야말로 땅을 밟고 사는 집으로 마당이나 정원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이나 방등 기본적인 실 외에도 지하층에는 음악실이나 오디오룸, 운동실 등으로 사용하는 다목적실 1층에는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의 예비실이 있고 또 2층에는 안방과 드레스룸, 파우더룸에 자녀방 2개 그리고 화장실도 서너 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꿈의 공간인 다락도 있는데 이곳에는 서재와 룸카페, 기도실, 작업실 등 다양한 공간이 있으며 또 옥상 정원도 있어서 이곳에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꽃밭과 텃밭, 그리고 데크가 있어서 운동이나 휴식,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공간과 층의 구성은 단조로운 아파트와는 비할 바가 아닌데, 이는 상가주택의 4층과 다락, 옥상 정원도 있는 주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가주택의 주인집은 마치 2층짜리 단독주택과 거의 유사한데, 특히 중정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은 어쩌면 2층짜리 단독주택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더 개방감도 있고 특히 이런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주인집은 코로나19로 온종일 온 가족의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까지 어떤 곳에 어떤 집이 좋은 집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좋은 집의 기준은, 두 번째로 집은 고향이다. 세 번째로는 왜 남이 지어놓은 집에 살까? 네 번째로는 현대판 맹모삼천지교. 다섯 번째로 내 집을 지어 살아보자. 또 여섯 번째로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이 많다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것 외에도 신도시 등은 주변의 자연환경, 각종 편의시설,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 등은 기존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주로 젊은 층이 많아서 명문학교도 많으며 특히 층간소음에서 해방되어 자녀교육에는 그만으로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적인 장애상 또한 유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돈 문제로 계속 설명드리지만 웬만한 아파트, 아니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이런 곳에 그림 같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게 설계해서 내 집을 지어 살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실제 이러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또 특히 이런 곳에 이런 집에서 직접 살고 있는 경험자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곳에 이런 집에서 살아보면서 현대판 삼천 지교까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쪼록 이러한 영상과 저의 설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